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파트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방송을 몇번 했지만 실제 지금 아파트는 거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격은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지만 내년 내후년에 아파트 구입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는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피도 애법 좀 나와있죠. 지금 현재 보는 것과 같이 투기과일 지역이 수성구로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대구 전체가 조정 지역입니다. 그런 영향도 있지만은 사실 너무 많은 아파트 분양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전세 가격도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은 일단 아파트 구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에 보시면 은뭐 아파트 늘렸습니다.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시느냐 그것만 남았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부동산 같은데 여기 아파트에 네이버를 보면 동일 매물 묶기가 있어요. 그리고 동일 매물이 안 묶여져서 매물이 정도 많은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클릭이 하나 됐는데 뭐 삼덕청아람 이주별이네요. 뭐 이렇게 해서 매물이 많이 나와 있어서 과잉으로 뭐 얘기하는 거 아니냐 자 동일 매물 묶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묶었습니다 적습니까 뭐 10개 될게 뭐 2개 되고 100개 될게 20개 됩니까 이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형태 뿐이 안 되는데 실제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인정을 하지만 아파트가 지금 많습니다 내가 사고난 아파트 얼마든지 금액만 맞으면 구입을 하면 되고요. 뭐 내년 내후년에 구입해도 되는데 도저히 안 돼서 요번 년도에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필요한 아파트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단 이제 나와있는 매물의 아파트를 얼마나 저렴하게 살수 있느냐 절충을 할수 있느냐 그런게 부동산의 능력이지 뭐 동일 매물 묶기를 안해서 매물이 없으로 많은 것처럼 뭐 보인다뭐 그런 어떤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물론 식당에 가서 이 집에 음식 맛있냐 맛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한번 먹어보면 안옵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은 계속 손님이 있어요 왜그 손님은 나와도 다른 손님이 또 광고를 해서 또 오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패턴은 이제 끝났습니다 동일 묵기를 해서 보거나 동일 묵기를 안해서 보거나 사실 여기에 보시면 매물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매도자 우선이 아닌 매도 매수를 어느정도 조화를 할수 있으려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고기 매물이 아니라 어떤 매물도 마찬가지, 이렇게 뭐, 묶기를 안 해서 엄청나게 맡아 묶어보겠습니다. 뭐,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뭐, 아무거나 클릭해서 동일 매기는 묶고, 안 묶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뭐,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뭐, 일단은 부동산. 지뭐 규제 때문에 라도 거래가 안되지만 사실 너무 많이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라는 것을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아파트를 얼마나 저렴하게 막 구입해 줄수 있느냐가 부동산의 능력이겠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아파트 뭐 8천 9천까지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능력입니다 권리금 이 있는 상가 뭐, 1억짜리 권리금 7,000, 8,000으로 깎아줄 수 있는 게 부동산의 능력인 것이지. 있는 거 보여주고, 뭐, 그 금액대로 살 이유도 없을 뿐더러 사지도 않겠지만은, 또 그래갖고 안 판다 하면 기다리면 됩니다. 내년, 내후년 기다리면 아파트는 쏟아집니다. 그리고 뭐, 얘기가 하다 보면 항상 길어요. 수준 구 하나만 해도 뭐, 길고, 한 동네를 얘기해도 긴데, 지금 보시면 뭐, 지금 거의 수성군의 벌겁게 표시된 데가 투기 과열 지역입니다. 그리고 노랗게 표시된 데가 조정 지역으로 다 들어가는 대구 전역이죠. 자, 이제 거래가 얼마만큼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구 평리동을 먼저 보겠습니다. 서구 쪽에 있는 분들이 관심이 좀 많으시고요. 일단은 말도 참 많았던 반도 유보라를 먼저 시작해서 보겠는데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반도 유보라는 지금 5월 달에는 거의 없고 4월 달에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제 가격도 마찬가지 12건이 3월 달에 있었고요. 그리 실제 거래가 되는 부분들은 아직도 최고점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알 건데. 다음은 서대구역 사안 이 다음을 보면은 지금 최고점의 8건이 3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4월, 4월달 한 건이 있었고요. 가격은 점점 내려가는 추세죠. 그 다음에 용무예담을 보면은 어 초창기에 65건, 11건, 14건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도 0건, <웃음> 5월달은 지금 뭐 초기니까 큰 의미가 없지만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가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조금 조금 지나면 금액은 내려간다고 보시고 급하지 않은 이상은 일단 전세를 들어가시면 돼요. 전세를 더 가시고 지금 전세도 남아돕니다. 필요하시면 다 얘기하세요. 뭐 매매 마찬가지, 전세 마찬가지, 뭐 저렴하게 구하던 매매를 어, 최저가격으로 구입을 할수 있든 지금 늘려는 입장에서 골라먹기니다 골라먹기. 물론 딱내 마음에 들 수는 없겠죠. 특히 수성구 같은 경우는 학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좀 많이 거래가 되고 찾기도 합니다. 근데 급하지 않으시면 기다리면 돼요. 이제까지 없던 집을 물론 재개발 때문에 보상을 받으시고 새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한 템포만 쉬면 돼요, 한 템포만. 저도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뭐 부동산에서 뭐든지 팔면 돈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까지는 생각을 안 해줘요. 판단은 본인들이 공부를 하시고 시대 흐름을 읽으시면 됩니다. 재수 좋게 보상은 잘 받았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투자도 중요한. 평지 프로지우 같은 경우도 가격이 쭉 오르면서 4월 최고점으로 해서 거래가 하나 됐습니다 5월은 연건이지만 뭐 보상을 받으시가 급했는 모양입니다 여기 꼭 살고 싶었겠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작은 평수들 마찬가지 보시면 뭐 여기서 쭉 올랐습니다 올라서 지금 최고 시점인데 한건 거래가 되었어요 안타깝습니다 뭐뭐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 천만원 이천만원뭐돈좀더 주더라도 시세 대비 뭐 사야 될수 있으면 사는건 맞겠죠 중2 신세계도 마찬가지 보시면 주 거래가 있다가 3월달에 한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대비해서 거래는 많이 빠졌는 편입니다 그건 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듯,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인터넷 치면 시세는 다 나와 있고, 거래가 뭐, 얼만큼 되었다. 이것까지는 뭐, 안 나와 있을지는 몰라도 또 알아보려면 다 알아봅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2월달에 두 건이 되고, 4월달에 한 건이 되고, 최고점을 찍었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한 템포만 쉬면 되는데. 여기서 최고점으로 올라가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물론 다시, 가격이 형성 돼서 매매는 될수 있습니다 단지 그 기간이 10년 이냐 20년 이냐그 차이가 될 수도 있고요 무조건 2년 3년 뒤에는 너도 나도 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가격이 내릴 것이다 포화 상태다 뭐 미분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 때문에 움직이는 시행사 쪽에서도 지금 포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애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왕 시작했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모든 어플이라든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필요한 아파트,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를 얼마나 저렴하게 살수 있느냐? 얼마나 DC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생각만 가지시고 필요한 아파트가 있으면 절충을 해줄수 있는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옛날처럼 뭐 요새는 속이지를 못합니다. 손바닥으로 한우를 가릴 수도 없어요. 하지만 지식이 없으면 속입니다. 이보십시오 지금 뭐 지금도 서구뿐만 아니라 최고점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뭐든지 최고점을 사면 물립니다. 꼭 물리지는 않겠죠. 부동산은 물리는 건 없는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얼마든지 돈을 더 수익이 발생될 수 있던 부분을 수익을 발생을 못 시킨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난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있는 대로 살 거야 사시면 됩니다 근데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제도 제가 나이가 90 되신 분하고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아주 대화가 안됩니다 고집이 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뭐 자산이 100억이 넘는답니다 요새는 또 100억도 50닥하더라고요 보상받은 분들 뭐 너도 나도 50억 40억 건물 사실로 하는 분들도 뭐 기본적으로 60억 70억 되도록이면 100억 역세권. 이건 뭐, 저도 서민의 한 사람이지만은, 빈부 격차는 커지고, 가슴이 아픈 현실에 부딪혀 있는데, 그래서 이때가 신중해야 합니다. 내용은 별 내용이 없어요. 필요한 아파트 저렴하게 살수 있느냐, 꼭 요번 년도에 안 사야, 안 사도 되는 분들은 내년, 내후년에 사시라는 겁니다. 구입 방법 특별하게 어렵지 않죠? 알아도 모릅니다 내일 이 땅이 두배 올라도 돈이 없어서 못사는 분들과 정말 모르겠나 알아보지 못하고 지식이 없는 분들 lh 보입쇼 그 lh 욕할 건 아닙니다 내가 lh 에 있어도 제가 lh 에그뭐 어떤 기관의 정보를 안다면 정보를 이용해서 너도 나도 그래 안하겠습니까 단지 그걸 당연하다해 하시 그만큼 해먹고 비단 lh 뿐이겠습니까 많은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돈을 벌수 있고 투자를 잘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라고 뭐 세무 쪽에도 물어본 분들 많은데 전 세무사가 입니다 세무는 직접 가셔서 워낙 지금 세무사들도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바꾸기 때문에 헷갈려 해요 근데 뭐 저희가 알겠습니까 놈의 재산을 함부로 얘기하다가 잘해주면 본전 이지만 옆으로 가면 될 길을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리고 저렴하게 살수 있는, 그래서 부자 될수 있는 그런 서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그 정도로 하겠습니다.